마이크는 좀. 우리의 도끼를 잡을 순 없는. 화면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. 영상을 전격 주제를 바꾸겠습니다. 이걸 잡고 시각적 팅글을 할게요. 여러분이 시각적 팅글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요즘 너무 시각적 팅글을 안 챙긴 것 같아서 반성하고 해보겠습니다. снизь 저는 여기 밑에 달아 놓을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정말 재밌어요 시간 간지 모르고 봤다 해야 되나? To r e e 아 a s asmr 보고 잘 잔다고 하는 연락같은것도 받고 해서 어 너무 막 준비 오래 해서 하는것 보다는 자주 오더라도 아니, 아니 아니 아무튼 준비 많이 안하더라도 자주 오는게 뭔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대본을 써서 하는 asmr도 아니고 엄청나게 프로처럼 막 전문성있게 하는 a s m r 채널 아니다보니